안녕하세요. 저희는 자비구역의 구버나 고영남 가정입니다. 오늘의 성경읽기 본문은 에스겔 3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급뼈 그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원하니 대원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와인 호줄 알리라 내가 또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땅에 두리니 나 여와가 호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요셉과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이 손에 있는 바요셉과그자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우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종 네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종 야곱에게 준땅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내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합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서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에스겔서 37장을 읽으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의 부활이라는 내용을 담은 예언서입니다. 이것을 환상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에게 생기를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그 마른 뼈들은 곧 이스라엘 온족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예언서가 그렇게 죽어서 말라버린 그들의 부활을 예언하고 또한 약속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동일한 주제가 에스겔서 37장에는 또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를 보시면 막대기 두 개가 나옵니다. 이 막대기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두 막대기가 붙어서 한 막대기가 되지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연합, 그리고 그들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읽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기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 군대가 죽어서 온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흩어졌습니다. 여기 힘줄이 붙고 살이 차오르고 피부가 입혀져서 결국 사산 사람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둘째,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의 부활도 가능하겠지요? 우리의 부활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에스겔서 37장의 하반부에는 한민족의 연합과 회복, 그리고 그 나라에 다윗이라는 왕이 서게 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주어질까요? 나라의 회복이라는 모습으로, 아니면 주권의 회복이라는 모습으로, 아니면 우리 개인의 부활이라는 모습으로 주어지겠습니까? 오늘도 에스겔서 37장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추원합니다.